남산은 서울시민들에게 최고의 쉼터이다. 봄이면 벚꽃, 여름이면 푸른 소나무, 가을이면 아름다운 단풍, 겨울이면 하얀 설산으로 변한다. 나는 아침마다 남산 소월길을 지나 대학로 후암선원으로 오면서 계절마다 변하는 남산의 아름다운 풍경에 마음이 행복해지고는 하였다. 남산은 내게 많은 추억이 있는 장소이다. 특히 남산에서 만났던 영가들은 지금도 잊을 수 없다. 남산 후암동에 있던 최초의 후암선언은 일제강점기 때는 경무국장의 관사였고 해방 후에는 유명 여배우의 집이었는데 훗날 장관이 된 K씨가 그 집을 사게 되었다. 당시 나는 그 집의 일부를 빌려 쓰고 있었다. 그런데 하루는 집주인 보살님이 하얗게 질린 얼굴로 허겁지겁 나를 찾으셨다. 방금 정말 희한한 일이 있었어요. 무슨 일이십니까? 제가 새벽에 연탄을 갈러 지하실에 내려갔는데요. 웬 기모노를 입은 여자 두 명이 제게 절을 하는 게 아니겠어요? 제가 꿈을 꾼 거겠죠? 순간 염사를 해보니 꿈이 아니었다. 집주인 보살님은 지하실에서 영가를 본게 틀림없었다. 과연 기모노를 입은 여자 영가들은 대체 누구란 말인가. 나는 그 즉시 응접실에 앉아 명상을 시작하였다. 더 정확히 말하면 지하실 영가들에게 강력한 염을 보냈다. 영가들이시오. 보살님을 더 이상 놀라게 하지 마십시오. 하실 말씀이 있으면 내 앞에 직접 나타나십시오. 그 순간 갑자기 응접실 유리창 너머로 함초롱이처럼 영롱한 색을 띤 작은 새두 마리가 부리로 창문을 쪼아댔다. 영가였다. 분명 겉모습은 새였지만 새 안에 영가가 빙이 되어 있었다. 새들은 마치 노래하듯이 속삭였고 나도 새소리를 내며 대화를 시도하였다. 그때였다. 갑자기 비명소리가 들렸다. 보살님의 중학생 딸이었다. 내가 새들과 대화하는 장면을 보고 소스라치게 놀라 비명을 지르며 주저앉고 만 것이었다. 놀라지 마십시오. 저는 방금 이 집에 살고 있는 영화들과 대화를 한 것입니다. 오늘 보살님께서 모신 여자 영화들은 이 집에 살던 자매들입니다. 그녀들은 일제강점기, 경무국장의 딸로 태평양 전쟁 직전 폐결핵으로 사망하였다. 가정했던 자매는 언니가 죽은 뒤 이듬해 동생까지 죽었다고 한다. 그녀들은 당대 최고의 명문여고를 다니던 여학생들로 공부도 잘하고 꿈도 많았다면서 어린 나이에 억울하게 죽은 자신들을 천도해달라고 부탁하였다. 부친이 딸들의 유해를 일본으로 가져갔지만 어찌된 일인지 영가들은 이곳을 떠나지 못하고 있었다. 사실 우리는 이집 지하실을 좋아했어요. 지하실은 전쟁을 대비해 방공어처럼 딸을 깊이 파놨거든요. 학교가 끝나면 지하실로 내려와 수다를 떨면서 서로의 비밀을 공유했죠. 죽은 뒤에도 지하실에서 누군가 우리를 천도해주기를 기다렸어요. 그날 밤, 나는 지하실에서 구명시식을 올려주었다. 내가 직접 그린 14살, 16살 자매의 초상화를 영단에 올려주자. 자매 영가들은 저희랑 똑같이 생겼네요 라고 말하며 뛸 듯이 기뻐했다. 이후 다시는 지하실에서 일본인 자매 영가들을 만날 수 없었다. 몇년 전의 일이었다. 50대 호주 교포 여성 A씨가 찾아왔다. 그녀는 아버지가 물려준 남산의 한 저택에서 이상한 일을 겪었다고 고백했다. 1층 거실 유리창에 밤마다 고양이 떼가 몰려와 어찌나 울어대는지 그 수가 너무 많아서 깜짝 놀라고 말았습니다. 아무 이유도 없이 거실에 걸어놓은 액자가 떨어지고 창문이 깨지곤하였다 멀쩡히 대문을 열고 들어가다가 넘어진 적도 많았다. 참다 못한 그녀는 경찰에 찾아가 조사를 요청했지만 헛수고였다. 경찰이 아무것도 밝혀내지 못하자 결국 그 집을 팔고 아버지를 따라 호주로 이민을 떠났다. 그리고 몇년뒤그 집에 새 주인이 들어와 정원 공사를 시작하였다. 그런데 공사를 하던 중 남녀 시신 두 구를 발견하였다. 비밀리에 수사를 한 결과 20년 전 남녀를 죽인 범인을 극적으로 체포할 수 있었다. 이 사건을 알게 된 A씨는 자신이 살던 집에서 살해된 두 남녀를 위하여 구명 지식을 청하고자 나를 찾아온 것이었다. 아직도 그 집에서 울던 고양이 소리가 귀에 생생합니다. 이제 악몽에서 벗어나고 싶어요. 얼마 전 우연히 남산을 지나오면서 그때 그 사건이 떠올랐다. 밤마다 A씨 집에 몰려왔던 고양이들은 아마도 1970년대 남산중앙정보부에서 억울하게 죽은 민주화 투사 지식인 대학생 영가들이 빙의된 존재였을지도 모른다. 나는 잠시 차를 세우고 홀로 남산의 고양이들과 그 집에서 억울하게 죽은 남녀 영가들을 위하여 기도를 올렸다.